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여기, 여기. 귀준이야 응, 햇빛이 엄청 좋네? 희챠야? 응? 맛있게 먹어 내 꽃무늬가 핸드폰에 붙여갖고 눈이 아프다 다 먹었어? 벌써? 칭! 나 얘기했는데 돌다고또오비 하네 이래요 이게 절때깜빡어가 못했어 아, 이게 직차 보이니까 이거 먹고 정신 차려 목이야? 우리 목 뭐. 응. 먹고 정신 차려 여기 앉아서 먹어요 응. 귀여워 같이 아, 가지겠는데? 어 <놀라> 대박인데? 동이 꼬꼬 맛있죠? 응? 꼬꼬 맛있죠? 해지는 <목소리도 나온다> 온다. 온다. 온다. 하찌. 엄청 귀여워. 하찌야. 하찌야. 찌물좀 아치 줄까? 물마실까요누 하찌 말어잘까 하찌야. 나는 하채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하채 신나? 신나 신나 하채야 응. 동료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동료 안 사는 사람도 잘하고서 신나 하채! 아 이뻐! 똥꼬마 하치야 귀여운 강아지는 가까이 봐야 돼요 누나봐봐 귀여워 하치야 <목소리도> 아이고 아프면 짜야